안녕하세요. 연예입니다 오늘은 뉴 진스 스타일로 좀 청량미 있게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뉴 진스 커버를 해보고 싶긴 한데 제 머리가 지금 너무 어중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뉴 진스 스트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렌즈는 이거. 로즈문 그레이 컬러를 착용할게요. 을 최근에 이거 데일리로 진짜 많이 끼는데 렌즈 정보를 엄청 많이 물어봐주시더라고요. 잘 어울리나봐요, 저랑. 제가 8월 내내 쓰고 있는 디어달리아 실크 쿠션. 저가 이거 좋아하는 게 일단 발릴 때 진짜 매끈하게 살짝 용광좀 돌면서 발려지거든요. 그리고 되게 얇게 발라지고 얼굴에 착붙이에요. 근데 기름기가 많이 안 올라오는 편이라서 번들번들하지 않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들었고 마스크에도 꽤 묻어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시간 지났을 때 되게 깔끔하게 무너져요. 네, 눈가 주변을 특히나 깔끔하게 중고등학교 때 빼고는 아이돌에 크게 관심 있는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노래 좋은 거 나올 때만 듣는 편인데 저도 모르게 약간 유진스 맨날 영상 찾아보고 맨날 내가 맞는 쿠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페이스여서 처음에 보고 진짜 저렇게 예쁠 수가 있다고 싶던데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블러셔를 옆으로 되게 넓고 발그레해보이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저 이거 쿠션 블러셔를 사용을 해볼게요. 한니는 조금 뭔가 쿨한 핑크도 꽤 많이 쓰는 느낌이에요. 일단 제가 본 걸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쿠션 블러셔 안 밀리고 피부에 좀 예쁘게 먹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약간 마스크 쓰면 살짝 뜨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눈썹은 좀 일자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머리 쪽을 일자로 그려주고 뒤에는 그냥 연결만 그리고 파우더로 살짝 눈치지 않게 이분들을 잡아 놓고요 그리고 요즘 저의 메이크업 필수템인 이거 하트 퍼센트? 크리미 핑크인데 이게 립 펜슬인데 저 진짜 여기저기 너무 잘 써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에도 진짜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입술은 여기가 약간 좀더 더툼하게 눈 언더 여코 끝에 이렇게 처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요거 쉐딩 컬러도 하나 더 있어요. 이거가 오트베이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펜슬로 그려준 거를 다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 눈. 이 글살은 조금 더 넓고, 어, 납작한 브러쉬로 이렇게. 뭐 쉐딩, 쉐딩용 브러쉬로 여기를 자연스럽게 펴줍니다. 이 친구들은 메이크업이 연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왔고 로라메르시의 블러셔로 한번더 코팅을 해줄게요. 조금 쉬머한 연분홍 펄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에 사용할 거는 이거 딘토 제품이에요. 그리고 뒤에 아이라인 되게 조그맣게 그리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맑은 느낌 나려면 여기 아래까지 이렇게 계속 음영을 깊게 만들어주면 눈 자체가 되게 그윽해 보이겠죠. 남은 양으로는 애교살, 음영 살짝. 그리고 아주 쉬머한 요거 화이트 펄로 이쪽에 완전 밑에 중앙에만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메이크업마다 다르겠지만. 아이라인 진짜 크때 조금만. 눈에 맑은 느낌을 잃지 않고 그냥 꼬리 쪽에만 약간의 음영을 넣어준 느낌으로. 오늘도 요거 톡톡하라 붙일 건데 이번에는 브라운 컬러로 준비를 해봤어요. 좀더 맑은 느낌을 내보려고. 근 네, 붙이기 전에 마스카라로 눈썹을 먼저 팽탱하게 눈썹은 많이 붙인다는 느낌보다 이렇게 포인트로 딱딱딱 목가닥만 붙여준 느낌으로 붙이면 좋아요. 여기 잔머리들 이렇게 브로 카라로 가닥가닥 잡아주게 가운데에다가 글리터는 이거 네이밍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거든요이거 포인트로 가운데에다가만 발라줍니다 눈에서 하면 이렇게 립만 바르면 끝이잖아요. 립도 엄청 맑은 느낌에다가 탱글탱글 촉촉한 느낌인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라카 제품 골랐고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좀 맑은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약간 머리에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는 이만 오늘 메이크업 영상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민망하거든요. 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